공부와 사업 중에 무상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반습니다 여름의 무더위와 장마로 심신간 지쳐가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이때 밖에는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예외를 통해서 시원한 교법의 지수가 한층 높아지기를 기원하며 원기 103년 7월 8일 원불교 중앙총부 의료 예외를 시작합니다 먼저 법인성 400주년 법인기도 올리겠습니다 자태를 바르게 하시고 청정한 마음 모으는 입장합니다 영주천지영하심정만사여의하심천지여동일체하여천 a 동심정천지영하심 t t e I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 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 아심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 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 아심. 아심통, 천지여 동일체, 여천지동심정천지기심정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아 동일체, 아여천지동심정, 천지연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천지동심정, 천지영기 아심정. 사요 의아 심통 천지여 아동일체 아 o 여천지 동심정 천지 영기 하심만 사요 이아 심통 천지여 아동일체 아게천지동심정천지영 o n 심 i 사 e r i n g 천지여 o 동 u n 아 a 천지동심정천지 영기아 심정, 천지 심정 만 사요 이어 심 천지여 아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 예하심통 천지여 아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 예하심통 천지여 아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 만사여의아심통 천지여와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하 만사여의아심통 천지여와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하 만사여의아심통 천지여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하 만사여 의아심통 천지 여와동일체 하여 천지 동심정 천지영 귀하심 만사여 의아심통 천지 여아동일체 하여 천지 동심정 천지 영귀하심 만사여 의아심 천지 여아동일체 하여 천지 동심정 천지 영귀하심 반사여여 심통천지여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저 네, 귀여운 문이 있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원문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03년 7월 8일에 피은자 중앙총부 법인기도 기원인 일동은 법인성사 100주년을 맞이하여 정심 재개하고 삼가 법신불 사원전에 고백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께서는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사람에 사용할 바이며 인도는 이 이누가 주체요 곤모술수는 그 끝이라 하셨나이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이누가 주체가 그 일을 잃고 곤모술수가 세상에 횡행하여 대도정법이 바르게 행해지지 못하였나이다 이러한 시기에 아홉 분 선지님들께서는 대종사님의 성의를 받들고 일반 동지의 결속을 경고히 하여 시대에 적합한 정법을 이 세상에 건설한 후 나날이 세퇴해가는 세도인심을 바로잡고자 적축조합운동과 방언공사를 이루었고 전이란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시었나니 죽어도 여한없는 그 사무친 정성은 마침내 백지허인의 이적을 놔두셨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각자의 마음에는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고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대종사가 되고 구인선진이 되어 선진님들께서 보여주신 대신성, 대단결, 대봉공의 법인정신을 재받아 새롭게 거듭나고자 다음 조항을 다짐하오니 그신 위력과 광명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첫째 대종사님을 향한 지극한 믿음으로 죽어도 요한없는 정성을 바치신 아홉 분선진님들의 대신성 정신을 재받아 대종사님과 역대 종법사님의 정신을 바르게 재득하고 진리에 대한 순일한 믿음으로 영겁을 일관할 것을 다짐하옵나이다. 둘째, 아홉 분의 마음이 한마음되어 하늘에 사무치는 정성을 다하셨던 선지님들의 대단결 정신을 재받아 제가 출가 전 교도가 합심 합력하여 대종사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담긴 정전의 바른 법을 마음으로 증득하고 몸소 실행하여 이 법통이 길이 이어지게 하며 예비교육자 인재발굴로 교단 만대 교법정신이 널리 퍼지게 할 것을 다짐하옵나이다. 셋째,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몸과 마음을 다 바친 아홉 분 선지님들의 대봉공정신을 재받아 나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가정과 직장은 물론 교단과 사회, 국가, 세계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며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가빅고 거룩한 봉공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저희들 스스로도 법계 인증을 받아 결복 대운을 열어가는 주역이 되며 교단의 경륜과 사업에 힘과 정성을 다하며 대종사님의 법음이 온 세상에 퍼져서 물질문명과 도덕문명이 조화롭게 발달되고 평화와 은혜가 가득한 낙원세계가 되도록 사은님의 크신 광명과 이력을 내려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간절히 바라옵건대 정치와 종교와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대한민국에 평화와 화합의 기운이 넘쳐나도록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원인 모두의 업장이 소멸되고 건강과 상생과 은혜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죽비에 맞춰 사배 올립니다 자리하앉으십니다도경왕겠습니다 <웃음> 이런 서원 이런 한어 생사문인 전지부모동포법률의 본원이 재불조사본부 중생의 m o 무과, 무과, 에, 고, 무, 유, 공 고, 월, 리 도, 몽상무경열반 삼세제 부르 o 야바라밀다대간육다라삼 s 삼 z 리고지바냐바밀다시대신주시대명 모든 no, 남품 36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다 공도의 주인이 되라 사가의 살림이나 사업은 크거나 작거나 간에 자기의 자녀에게 전해주는 것이 제례의 전통적 관습으로 되어왔으나 공중의 산림과 사업은 오직 공변된 정신으로 공변된 활동을 하는 공변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니 그대들이 이 이치를 깨달아 크게 공변된 사람이 되고 보면 우리의 모든 시설과 모든 법도와 모든 명예가 다 그대들의 소유요 그대들의 주관할 바라 이 회상은 오직 도덕높고 공심 많은 사람들이 주관할 세계의 국물이니 그대들이 다이 공도의 주인이 되기에 함께 힘쓰라 일상생행의 요법이 있겠습니다 마음에 대조하며 암송합니다 1. 심지는 원래 유란함이 억겁 많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유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풍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팔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구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네 성가 부르겠습니다 다음께 부를 성가는 78장 공부와 사업 중입니다 가끔 그 마음은 못 하시고 마지막에 법마저도 노후하셨네. 네, 설법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교정원 기예실에 근무하시는 치산 유경주 교무님이 해주십니다. 설법 제목은. 숫자로 풀어보는 미래 방정식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경주입니다. 얼마 전에 멀지 않은 교당에서 법회를 좀 받달라고 하셔서 거절을 하다가 가서 법회를 본.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뭔 이야기를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어떻게 사투리가 심한지 저도 잘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시더라도 발음상의 문제로 이해가 어려우시더라도 유임로나와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유임을 참조해 가시면서.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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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두분 스승님들의 공들임이 있으셨기에 미력이나마 미략, 교단의 한 분야에서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3년 동안 기획실에 근무를 하면서 고민하고 느낀 감상들을 스승님들과 좌우 동지님들과 공유하면서 감정받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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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해본 4다기 4는 2가 되는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 2가 되냐면 사사로울 사자와 간살사, 기울다른 뜻의 사자가 합쳐지면 두이 2가 되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사사로움이 깃들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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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는 하나가 되지 않고 둘로 나누어지는 요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법무말씀에 사람이 재주가 늘고 힘이 생기면 서성을 자기 잣대로 재고 사사로운 마음으로 대하기 쉽게 된다는 경계를 해주셨습니다. 사사로움이 없는 자리를 보아서 사사로움이 없는 행동은 하나를 만들어 가지만 사사로움이 반영된 기울어진 판단과 생각은 공동체를 둘로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회상과 자기를 하나로 보고 활동하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언제나 마음이 한가롭지만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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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님은 평생을 농촌과 낮은 교당에서 근무를 해오시면서 불편한 몸들을 이겨내고 계셨습니다 어느 시기에 총부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아주 오래전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간부님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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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핀잔을 주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무척 상하셔서 1년 동안 총부를 안 오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제가 총부에 오시는 교당의 교무님들 기간을, 기간에 계시다가 총부를 찾아오시는 교무님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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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어진 생각과 판단이 뭉쳐지면 둘로 나누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 넘어가네요 방송실 안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2 더하기 2는 4가 되어야 되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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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변될 공자가 합쳐지면 기뻘 이 화기로울 이 자가 되는 이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 공자 공심을 대산 종사님께서는 시방을 다 담고도 남을 만한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텅빈 마음이고 상대가 끊어진 신경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정산 종사님께서는 밝혀주셨습니다 공심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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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공심을 사욕을, 사욕이 떨어진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나 사사롭지 않고 공변된 마음이 이 공변될 공짜와 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공평하고 공정하기 위해서는 편견을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공평하기 위해서는 규정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일의 순서를 잃지 않고 순서에 맞게 취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공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삼 년은 이런 공평함과 공정함을 얼마나 쫓아왔는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공심이 지극하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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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라 무척 치안이 불안하고 위험한 교당이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당신의 따님을 그곳 위험한 곳으로 사령을 내셨고 그 발령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운봉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야학을 하시고 인재양성을 하셔서 많은 전무 출신들을 배출해 주셨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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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을 위하는 본위로만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을, 공중을 위하는 본위로만 전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짓지 않고 받는 해까지도 달게 받고 참아버리는 참아 넘겨버리는 그 신법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종사님과 군 선진들께서는 지이 마음의 구경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공심과 공심을 더해지면 기쁨이 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쁠 이 화기로울 이 자가 생기는 것이다 공심과 공심을 길러서 포용심이 키워지고 사욕이 떨어지면 마음에는 행복과 기쁨으로충만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마음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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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집 근처는 대한민국에서 학원이 많은 학원이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이그 학생들 보습 학원 있죠. 영어 수학 뭐 국어사 이렇게 눈만 돌리면 학원이 수두룩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많은 가게가 미장원입니다. 이발하는 것이죠. 근데 한집 건너 한집 미장원인데 제가 거기 그 지역에 산 지가 꽤 됐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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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한 가지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애약을 받게 된 거죠 변수가 생기니까 그 변수를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신은 또 계산을 하셨겠죠 아 손님이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다가 제 앞머리를 생각 없이 짤어버셨습니다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바같이 <웃음>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제가 원하는 형태는 안 나온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상했습니다만 이처럼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는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야 된다고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 그것이 저는 대공심, 대공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골세포와 조골세포가 우리의 뼈 기능들을 건전하고 튼튼하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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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 중에 정연복이라는 시인이 쓴 담쟁이 시입니다. 한 평생 하는 일이라고는 온 몸으로 낮게 낮게 깔려가는 오체 투지 뿐인데도 그 보이지 않는 일보 일보의 전진으로 아스라이 높은 담벼락도 걷더니 뛰어넘는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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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법에서 얻은 소득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다짐의 묵상신고 올립니다 성가 부르겠습니다. 다음께 볼 성가는 171장 하나인가 하나인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원기 103년 7월 8일 중앙총부 일요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